안녕하세요. 아빠 정영호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새로운 물건을 하나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건 보시면 이렇게 무선 선풍기예요 저희가 요즘에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날씨가 더워져서 고객님께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주시면 아주 편안하게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서 저희가 그 고객님들한테 선풍기 한 대만 빌려주세요 좀 사용할게요 라는 말을 쉽게 건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 거를 한번 구입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어, 프롬비 키큰 탁상용 선풍기입니다 어 이름이 프롬비 여러가지 선풍기가 있는데 이 선풍기는 좋은 점은 일단 자동 회전이 가능한 선풍기고 키 높이 조절 또한 가능한 선풍기라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음... 선풍기가 나옵니다. 아, 귀여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풍기. 한 30cm 정도. 콘센트. 그리고 한 성인 손바닥만한 크기 정도 되는 선풍기예요 보면, 이 선풍기의 특징은 일단 타이머. 1시간에서 4시간까지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선풍기, 그리고 8000mAh에 좀, 좀큰 어,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좌우회전도 되는 그런 선풍기예요. 그리고 자연, 자연풍? 음, 90도 각도의 자유로운 좌우회전? 1시간에서 4시간 선풍기가 아이 뒤에 보면 OFF, ON 버튼이 있는데 ON, OFF 버튼에서 ON을 설정해 주시고 자 1단계 2단계 2단계는 이 정도 3단계 4단계 오, 4단계가 세다 어, 세세는 그리고 이게 4 단계고요. 5 단계는 자연풍. 어... 네모나 이네 칸이 다 들어오면 불이 네 칸이 다 들어오면 자연풍. 애기들한테 약해졌다를 반복하는 자연풍. 음... 아이들 있는 데서 좋겠다, 는음 아이들 있는 데든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에 거는한번 누르면 빈을 떼보자. 위에 걸한번 누르면 회전. 이렇게 회전까지 가능한 선풍기. 그래서 캠핑장에 갔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선풍기가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프롬비 키큰 선풍기의 장점은 정말 키가 커진다는 점. 이렇게. 지금 성인 팔 길이 하나 정도의 길이까지는 늘려진답니다. 이렇게. 늘려지는데, 사실 써보기 써 전이지만 아직. 이렇게 키가 커지면, 이게 툭 치면, 툭 치면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툭 치면. 그래서 밑에 쪽이 밑에 하단부가 조금 더 무거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얘 좌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깜빡이죠. 1시간, 2시간, 타이머까지? 3시간, 4시간까지 타이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다시 끌 때는 꾹 다시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게꾹 깜빡이는 게 없어지죠.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얘는 좌우. 좌우 버튼 상품은 굉장히 잘 만들고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든새도 좋고 이음새도 좋고 좀 아주 튼튼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서 떨어뜨리거나 하면 금방 깨지거나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청소 청소 일을 하면서 화장실 안에서 좀 집사람이 많이 더워했는데 그나마 선풍기를 사서 좀 시원하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선 선풍기 프롬비 키큰탁상형 선풍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재밌고 유익하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